이벨의 65번째 리뷰 짠! 굽네! 허니 멜론! 나만의 허니 허니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리뷰도 아주 m c 영입니다오랜만이에 m c 영이는 치킨은 구운 치킨이다 튀김치킨이다 치킨 난둘다줄때 아, 허니 멜론 소스도 같이 주더라고요 오! 안에 겨자씨가 보이네요 짠! 음, 음? 야! 감동적 진짜 목소리 딸리는 것같더니 근래에 뭐, 신메뉴 중에 진짜 괜찮은데? 음. 껍질이 되 쫄깃쫄깃한데 너무 맛있어요. 음. 한번 소스를 찍어 먹는 건 어떤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머스타드 맛이 더 강해져요. 저는 치킨 먹으면서 항상 그 생각 하거든요. 오리지널은 이길 수 없다. 음. 양념이랑 후라이드은 음. 어,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 어! 약간 거기에 버금갈 오! 만한 맛인 것 같아. 양념 후라이드, 음. 그리고 허니멜로. 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치킨이 허니콤보여서 차별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달라요 물냉면과 비빔냉면딱그 느낌 완전히 달라요 응. 허니콤보는 바삭하면서 단짠이 느껴지는 치킨이었다는 응. 거에 비하면 끌깃한 맛이 강한 스모한향이 살아있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허니콤보는 먹다가 응. 질리는 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 소스도 너무 졸히롭고 구운 거니까 또 담백해 음? 응. 응. 허니? 양념이랑 소스가 따로 논다라고 음. 드는 치킨들이 너무 많았어요 음. 뭐 대려 음. 맛을 버린다거나 하는 음. 경우가 많은데 이건 되게 음. 전생연분 내 사랑 <웃음> 너무 찰떡궁합인 조합인 것 같아요 어, 어. 재구매가 아니라 재, 재구매도 의사가 어. 어, 근데 또뭐할 얘기 있나? 할 얘기? 어. 맛있어 <웃음> <웃음> 내가 그동안 어. 마이벨에 출연하지 않는 동안 댓글들을 어. 다 살펴봤는데 날 찾는 글은 어도 없더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난이말 하고 싶어 뭐? 아무도내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아, 이 리뷰를 기다렸다는 걸 음? 하니? 아씨 짜증나 짜증나 못하겠어 엉둔에 가자 역시 설거지를 잘하는 거 나이는 <웃음> 설거지를 잘하죠?